주요 음 정답입니다 오! 우리가 한치 꾀 오래됐어요. 그죠 어, 테크닉이 뭐였더라? 크로스 핸드 테크닉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요? 어떻게 치죠? 이렇게 손이 건너뛰는거요. 그죠 크로스잉 핸드 테크닉을 배웠어요. 크로스잉 핸드 테크닉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 크로스핸드 테크닉만 가지고 짧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곡일 거예요캐너링 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코드를 가지고 크로스핸드 테크닉을 하는 거예요 자, 불어보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목소리도> 내손 먼저 코드를 외워주세요 C G A E F C F G 그리고요 노트에다가도 쓰세요 악보에다가도 C G A E F G F G 이렇게요 원래 선생님은요 음이름을 악보에 쓰는 거 쉬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테크닉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테크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악보도 눈에 빨리 안 들어오면 절대 테크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악보가 얼른 얼른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빨리 쓰세요 왼손 코드만 쓰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대로 따라서 치죠 먼저 연습을 하세요. 첫 번째 연습은요. 이렇게까지만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 C 하고 나서 오 이제 크로스 핸드 할 거예요. C로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왼손. 그래서 왼손 손가락 번호는요. 5 2 5 2 이렇게 돼요. 5 2 그래서 첫 번째는 왼손 먼저 연습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왼손을 손을 그 yeah. yeah. yeah. yeah.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나서 이게 편안해지면요 정말 멋진데요? 잘 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노트 바이 노트로 한번 가볼게요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파트 바이 파트로 가볼게요 첫번째 연습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소리가 보이세요? 부드러워져요, 이렇게요 반원을그리면서 움직이세요 그래야지 소리가 부드럽게 납니다 콜싱 핸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연습 방법은 이걸 잘 치고 나면 오, 브레이킹 i n g c h o r s i s 있는 그대로 이제 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어요? One, two, three, go! 잘칠수 있으면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대로 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대로 한번 쳐볼까요? tempo 100 준비되셨어요? Ready? 152. 오, 꽤 빠른데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요 자, 가보겠습니다. Ready? 알면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울려요 자 오늘 테크닉 어땠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모든지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더 중요한 테크닉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